라라라라라 랄라라라 동우 형이 메이크업하고 있습니다 음, 메이크업 중이에요 동호 형 처음부터 다시 한번돌 거예요 네그 자기 파트 잘 보면서 괜찮아요 메이크업하는 모습 찍어도? 아, 마음대로 하세요 오 자신감 <웃음> 그 동호 형 메이크업하고 있어요 메이크업, 있어요. 메이크업 중이고요 아, 멋있게 또 홈미팅을 네, 하기 위해서 메이크 하고 있는데요 네, 동호이이금 장발이에요, 장발 오성오성 <목소리> <웃음> 장발 머리에 좀 잘랐어요 여기. 머리 좀 잘랐어요? 네 여기 오... 보시면 머리카락 머리카락 보여줄게 내 머리카락은 왜 보여? 동호형 머리카락 머리카락 <목소리> <웃음> 어, 옆에는 우연 씨가 멋있게 준비하고 있어요. 노래 듣는 중에서만 갈래? <웃음> 노도하시네요. <웃음> 노래 듣는 중에서 어, 있어요. 요즘 유행하는 그거 아니에요? 에이어폰? 맞아요. W라고 밝혀있네요. <웃음> 잘생겼다. 안녕하세요. 쿨메이커 <웃음> <웃음> 풀메이커, 오랜만에. <웃음> 하아 가지 씨 앉으세요 머리 하세요전다 했어요 안녕 우이에요 우리 안녕 안녕 안녕 하하 맞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줏잘 안녕! 안녕! 안녕! 명성형 이제 헤어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여기는 저희 대기실이에요. 나안보이네 형아 <enough> <놀람> 그러니까 <놀람> <explores Medicare> 진짜 안 신나 보여. 이렇게 대기실이에요. 이게 뭐야. 영원한 리액션. 이렇게 여기 대기실이에요. 왜? 진짜 안 신나 보여. 뭐왜 그게? 내식이야 내식. 그럼 형은 어떻게 신나게 해야 돼요? 리액션이 아쉽도 안 늘었어. 그럼 형이 한번 해봐요. 자 봐봐. 봐봐 해봐. 봐봐. 오케이 해봐. 보여줄게형이 뭐 보여줘 자. 보여줘.